네, 올해 그 수능 대비 마지막 모의고사 내 10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할게. 그 문제 풀어 보면 알겠지만 좀 많이 쉽죠. 그러고 보면은 6평, 9평 올해 시험들이 대체로 좀 그랬던 거 같기도 해요. 이건. 교과서가 바뀌었을 는것 같기도 하고. 여튼 좀 풀어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1페이지, 2페이지, 뭐 게다가 3페이지까지 뭐 걸릴 만한 문제들이 없어. 통상적으로 3페이지의 난이도가 조금 스텝 있고 이게 한두 개 넣어 주는 수능에 비하면 3페이지도 좀 쉬웠고 그래서 전에 쌤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지막 페이지 킬러에서 난이도를 쫙 하고 올려줘 버리거든. 그래서 얘도 보시면 뒤에 킬러에서 총 마지막 마지막 페이지가 네 문제 나와 있는데 거기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4페이지가 막뭐 극악 난이도냐? 그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여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4페이지를, 와, 극강 난이도다 하기에는 조금 뭐 하기는 해요. 여튼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음, 화학 반응식 하나 하고 중화 반응에서 양적 관계는 킬러 두 개를 했다는 거. 금속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페이지가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면, 이전에 수능 같은 경우는 양적 관계 세 개만 포커스 맞춰서 쭉 달리면 됐거든. 그러면 이제는 양적관계 두 개로 킬러를 잡아주면 나머지 2, 3단원 개념 쪽에서 난이도가 좀 있게 내만 하다는 거야. 물론 2, 3단원에서 난이도 있게 내면 내가 이제 보통 주기적 성질이나 품자 같은 경우는 야, 이거겠지 하고 찍어서 쫙 풀리면 괜찮은데 이런 2, 3단원의 킬러의 특징 같은 경우는 어, 풀다가 스텝이 꼬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 이게 뭐지? 나 이건 줄 알고 이걸 예상하고 풀었는데 어? 답이 안 나오면 이게 뭐지? 하면서 스텝이 조금 꼬이면서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 케이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9번 분자 구조 같은 경우가 한 방에 이게 안 보이는 친구들. 물론 한 방에 보이는 친구들이는 2분, 뭐 3분 만에 금방 풀었을 거고, 그게 보이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 외에는 중화 반응도 이과가 아니고 좀 심플하게 나왔고요, 이건. 화학 반응과 양적 관계도 기존에 나오는 형태를 그대로 좀 유지를 한 거라서, 어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일컷이몇 점쯤 예측하고 있죠? 잘은 모르겠네요, 제가. 어쨌든, 이 정도면, 일컷은 아마 4, 6 이상, 4, 7, 4, 6, 4, 7? 한요 정도? 뭐 4, 8까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여튼, 뭐, 이 정도면, 뭐, 굳이 해설 강의 다할 필요는 없을 것도 같았는데, 그래도 내가 뭐, 4페이지는 내가 버리고, 나머지를 내가 풀겠다 하는, 그렇게 해서 공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면, 어, 1, 2, 3페이지도 좀 꼼꼼하게 봐야 될 부분도 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쌤이 전체 해설 강의를 쭉 진행을 하도록 할게. 음. 예,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자고. 음. 자, 1번이야. 어, 1번은 문제, 쭉 보면은, 화학이 실생활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인데, 그첫 번째는 하버법이죠 그래서 질소하고 수소 반응시켜서 암모니아 만드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 자체도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공기 중에 질소 기체를, 화학 반응을 알아야지, 애가 질소고, 그 다음에 그 결과 NH3 암모니아 만든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테니까. 따라서, 기억하고 니은 통해서, 아, 티켓은 바로 풀수 있겠네요. 그래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는 니은은 암모니아니까 원자 4개 짜리고 기역은 질소니까 원자 2개 짜리라서 4배가 아니라는 거지 뭐 그치 자 그리고 기억했네요 기역은 질소다 요거는 맞는 거고 다음에 디귿 어, 디귿은 뭐냐 면캐러더스가캐러더스는이해 몰라도 괜찮아 그런데 최초의 합성 섬유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뭐 나일론이라는 거 그치 물론 니은 보기에선 디귿이 나일론인지 아닌지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어. 그냥 리음보기는 합성섬유, 요거에 대해서 묻는 거야. 그런데 이걸 왜 뒤에서 이렇게 박스 쳐놨지? 참나. 여기 밑줄 치지. 여튼, 리음보기는 합성섬유에 대한 그 특징에 대해서 한 건데, 합성섬유가 뭐 천연섬유에 대해서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건, 뭐 싸니까, 그리고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치? 그리고 당연히 합성이다 보니까 천연보다는 인체에 좀안 좋은 것들이 좀더 있을 거야. 등등. 여튼. 합성섬유는 천연섬유에 비해서 대량 생산이 쉽다. 이건 또한 맞는 말이겠죠. 예. 네. 그러면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마무리 시험이기 때문에, 어, 요거 관련해서 내용들을 한 번쯤 한번 정리해놓은 노트라든지, 또는 쌤 이번에 뭐수능호 가지고 한번 내용 정리 한 번은 조금 해놓으세요. 알겠지? 아주 쉬운 문제인데, 틀리면 큰일 나잖아. 그치? 음. 다음. 2번 갈게요, 2번. 어, 2번은 바닥 상태 전자배치 원리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맨첫 번째는 파울리 먼저 따지는 거고 아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렇지? 다음에 두 번째는 싸움. 세 번째는 훈투 규칙 따져보자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 첫 번째가 기억 물은 건데 이거 원자야, 원자. 그러면 이게 원자의 특징은 전자 개수하고 양성자 수, 즉 원자 번호가 같다는 거. 그걸 활용하라는 것이 바로 기억복인 거야. 만약에 이 문제가 X는 이온이다. 그런데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었으면, 아, X는 이온인데 여섯 개면 애가 원소, 원자 번호가 몇 번인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게 원자니까 전자 개수하고, 그 다음에, 예, 전자 수하고, 그 다음에 양성자 수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떤 원자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것까지 만약에 넣어서 건드리면 어, 왼쪽 2번 때는 아니고 한 5번, 6번, 7번, 8번 그때로 아마 요 문제가 이동이 되게 될 거야. 이거는 뭐 그것까지 건드린 건 아니죠. 어? 자, 기억 보기는 X는 15족 원소냐? 좀 헷갈리라고 한 것이 보면 가장 바깥 껍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어서 아이 녀석은 원자과 전자수가 5구나라고 착각하라고. 그래서 15족이다라고 착각하라고 낸 그런 의도로 만들어낸 보기가 바로 기억인 거야. 우리가 15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5개인데 원자과 전자수 정의가 뭐였어? 그럼 바닥 상태에서, 그렇지? 바닥 상태에서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 따라서 18족은 화학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는 0 돼버린다는 거고, 그렇지? 어, 따라서 기억보기는 5개니까 15족으로 착각해라 하고 낸 거니까 이거는 땡이겠죠. 그리고 얘는 원자니까 전자가 여섯 개밖에 없어. 여섯 개는 누구? 탄소지. 그래서 X는 탄소니까 14족 원소라는 거. 다음에 두 번째 니온 보기는 훈트 규칙을 만족하냐고 물었는데 훈트 규칙은 정의가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있을 때 따라서 1s는 오비탈 한개고 2s도 오비탈 한개니까 여기는 훈트를 따질 필요가 없어. 그런데 2p는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3개가 있거든. 따라서 아 훈투 규칙은 우리 수준에서는 d 오비탈에 전자 채우는 건안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안 나왔었으니까 따라서 P오비탈에 적용한다 정도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홀전자 수를 최대한 많이 배치한다고 라 생각해 놓으면 되죠. 따라서에는 아 홀전자 최대로 배치했으니까 훈투 규칙 만족하는 게 맞죠. 그치? 다음에 세 번째 티것은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 수야. 이 말이 빠지면, 바닥 상태란 말이 빠지면 그냥 있는 상태에서 홀전자를 세란 뜻이고 바닥 상태라면 바닥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X하고 Z 비교인데 N은 바닥 상태 만들게 되면 이 녀석을 일로 옮겨줘야 되겠지. 그래서 홀전자 수는 몇 개? 두개가 되는 거고. Z도 바닥을 하려면 훈트에 업은 났잖아일로 옮겨줘야 되겠지. 그렇지 따라서 이 경우 홀전자는 몇 개? 두개니까 네 예, x가 크다가 아닌 거죠 디급 보기는 문제 보기가 좀 괜찮네요 그래서 예 그래서 2번은 예리만 맞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3번 자 탄소화합물 가는 안데 이게 1번하고 같은 건데요 1번 그 화학의 유용성에서 그 탄소화합물의 유용성 파트죠 근데 거기에서 그 뭐지 음 리은하고. 니음보기하고 디급보기, 원자, 그 분자 구조에 대해서 이걸 좀 이해할 수 있냐, 그거 묻는 거예요. 디급보기 같은 경우는 눈에 딱 보이게 원자수 물었는데, 간혹 공유전자쌍수비공유전자쌍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여튼, 이걸 보면 탄소가 두 개고, 수소 네 개고, 산소 두 개니까, 아, N은 CH3에, CH3에 COH, 아세트산이고, N은 C2H5OH, 에탄올이라는 걸 먼저 뽑아내시고, 그러면 이 녀석은 o h 있다고 염기성 아니지? 금속에 OH가 염기성이 있고 N은 H 안 떨어져 나가 따라서 N은 뭐? 중성 그리고 가는 요 끝에 H가 떨어져 나가니까 액성이 뭐? 산성이다가 맞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 완전 연소하게 되면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된걸 완전 연소하면 뭐 나와? 예 CO2하고 H2O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 고교과정 화원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기본 사항 가지고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뭐 물질은 CO2하고 H2O기 때문에 가지 수는 두 가지로 얘 갖다가 되지. 그래서 x고 다음에 디귿은 세번은 되지 뭐. 나는 수소가 여섯 개, 산소 하나니까 1분의 6 되는 거고 가는 수소가 네 개, 산소 두 개니까 2분의 4가 돼서 2 6이니까 아세배딱 떨어지는 거래. 그래서 눈 힘에 빡 눈에 힘을 빡 주고 세 봐라 하는 것이 바로 디귿복인 거예. 됐지? 야, 여기까지는 뭐 틀릴 게 없겠죠. 다음 넘어가자고. 4번은 우와 했는데 결국 밑에 보기를 보면 실험 장치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식초 속에 아세트산 함량을 구하기 위해서, 아, 이 함량을 구한다는 건이 안에 몇몰이 있느냐. 그럼몇 몰인지 알려면 농도하고 부피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렇 따라서 이거는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이 안에 아세트산이 얼마 있냐를 구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실험이 바로 뭐예 중화 적정. 그럼 중화 적정에선 정확하게 집어넣은 산 또는 염기의 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장비가 바로 뭐예 뷰렛인 거죠, 그렇 따라서 뷰렛이 필요하고 여기도 뷰렛, 여기도 뷰렛이네. 이거는 뭐지? 예 전기 전도성을 확인하는 장치. 그래서 산이나 연기를 물에 녹이면 전해질이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다. 설탕을 녹이면 전기를 안 통하는 거고. 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걸러주는 거죠. 이건. 다음에 이거는 반응해서 수상체원으로 모으는 거니까. 아, 뷰레신는 1번하고 2번인데, 얘는 이것이 뭐 여기 흘러나온 물질이 극성 물질이냐 무극성 물질이냐 보는 거. 따라서 답은 1번이죠. 뭐. W도 넣고 0.1몰농도 넣고 해서 계산 문제가 나올 줄 알았더니 그림 보니까 장치 찾는 거야. 별거 없죠. 자, 그래서 뷰렛,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가 필요하다는 것. 저 실험 장치. 그거 하나 아시면 되겠네요. 다음 넘어갑니다. 네, 5번. 질산 암모늄, 와, 간이 연량해가지고 반응열 측정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질산 암모늄이 처음에 20도씨인데, 물 100g에 이걸 Wg을 넣었어. 그래서 최저온도를 측정을 했더니, 다에서 처음에가 18도씨가 돼버린 거네. 음, 그러면 요거는 정의가 이거야. 그 화학 반응 또는 뭐 용해 등등 과정에서 발생한 열이 전부 다 여기 있는 녀석이 흡수를 해서 그때 아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거니까 CM 델타 C식을 쓰는 거지. 비열은 만약에 뭐다 같다고 라 내가 가정을 해버리고요. 특별한 말이 없네, 여기서는. 그럼 맨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걸 w 램을 녹였거든. 그랬더니 전체 질량은100 더하기 W인 거야. 그리고 그때 온도 변화가 20도에서 18도 씨로 2도가 떨어진 거죠.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이 반응은 그렇지 흡열 반응.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물의 양을 200g을 했대. 이 녀석을 200g을 한 거야. 200g을. 그런데 녹인 녀석은 똑같이 맞췄거든. 그 얘기는 뭐지? 발생하는 열은 똑같아. 그런데 어 전체 수용액의 질량은 증가해 버렸어. 그럼 온도 변화는 감소하는 거죠. 그 온도 변화가 감소하는데 잘 봐. 이것이 흡열반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이면 아, sorry. 발열 반응이면 온도가 올라가서 어 조금밖에 안 올라가 전보다 조금밖에 안 올라가 그래서 전보다 온도가 낮아 그런데 애는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져 그래서 전에는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제는 요거밖에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전보다 조금밖에 안 떨어지니까 온도는 그렇지 덜 떨어져서 좀더 높다 그래서 그거 니은 보기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요 알겠지 이거 틀리는 경우도 들 있더라고. 어? 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놓을까 그래서 발열 반응이면 어 전보다 온도가 조금 올라가서 전보다 온도가 낮다가 되는 거고 흡열 반응이면 전보다 온도가 조금 떨어져서 어 전보다 온도가 높다가 되는 거 그래서 이게 높다 낮다 헷갈리지 않도록 좀 주의해. 다음에 이거는 흡열이니까 주변이 시원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냉각팩은 뭐지? 주변을 시원하게 만드는 거. 내 손을 시원하게 만드는 거. 따라서 여기에 이용될 수 있다가 맞는 거야. 5번. 됐죠? 예. 다음. 넘어가자고. 6번. 아 너무 시시하지? 자, 페이지는. 자, 6번은 우리가 뭘과 하학식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 질량의 개념 알고 있냐는 건데, 야, X 세 개하고 Y 하나 무게가 같기 때문에, X 무게를 1이라 치면 Y 무게는 3대 버리는 거지. 그럼 와, 무게 3짜리 Y가 4개 있으니까 12g. 질량 같으니까 얘도 12g. 그럼 Z 세 개가 12g이니까 Z 하나 무게는 4. 그래서 원자량의 비는 1대 3대 4라는 걸 뽑아내면, 기억. 원자 한 개의 질량은 Y는 3, X는 1이니까 Y가 크다가 맞고, 다음에 원자 1몰의 질량은 야, 1몰의 질량이 바로 뭐야? 원자량. 그 얘기하는 거니까. 뭐한계질량이나1몰질량이나 질량이나 기역이든 니엔이든 같은 질문인 거지, 뭐. 걔 그러니까 z는 4고 x는 1이니까 세 배가 아니고 네 배가 되는 거죠. 대체? 세 번째 디귿 보기는 yz2에서 구성 원소의 질량비는 y가 하나 있어. y 하나 무게가 3이니까 y의 무게는 3. z 하나 무게가 4인데 z가 두개 있어. 그래서 4 2 8. 해서 3대 8이니까 뒤에 4가 여게 틀린 거죠. 그래서 상대 질량 개념만 알면 그냥 툭툭툭 넣으면 푸는 걸 너무 했다 이 문제. 이게 고 이나 그때 막 처음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내신에서도 그냥 첫 페이지 나와 다음 넘어갈게. 예, 이 주기 원자의 루이스 전자 점식이에요. 음, A 가장 바깥쪽에 전자 하나 있는 1족이니까 누구? 리튬. 다음에 B는, 아 따, 따, 다섯 개니까 질소. N은 여섯 개니까 산소. N은 일곱 개니까 플로우린.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염성도가 증가하고 있지. 그렇지 주기적 성질에서. 자, 기억.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은 A는 금속이야. 그리고 A하고 D는, 아,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이온이야. 그러면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은 전기전도성이 없잖아. 금속은 자유전자 때문에 있고. 그렇지 따라서 금속이 A가 AD보다 크다가 맞는 말이고 다음에 b d 3에요아 질소에 플로린 3개 붙은 거네. BD3. 거기에서 부분적인 양전하냐 또는 음전하냐 이거는 전기음성도로 따지는 거잖아. 그래서 전기음성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니까 D가 B보다 전기음성도가 크거든. 전기음성도가 크면 이런 그대로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는 부분 마이너스, N은 부분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B는 부분적인 양전화를 띈다가 맞는 거고 CD2 요거죠 OF2. 그럼 OF2 구조는 산소에 플로린 이렇게 두개 붙고 비공유 여기 두 쌍, 여기에 세 쌍씩 이렇게 들어가니까 따라서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3, 3, 이라서몇 쌍? 예8쌍요게 맞는 거지. 그래서 답은 예 기니디가 다 맞는 거예요. 됐죠? 예 다음 넘어갑니다. 오 시간 많이 남았겠는데 이거? 애들. 자, 다음은 구리에 대한 자료이다. 돼있죠. 동의 원소와 평균 원자량 이용하는 건데, 아, 이 문제는 좀 다르다. 통상적으로 질량수 63이면 계산하기 편하게 63으로 주는데, 원자량을 따로 써줬어. 이걸. 자, 어쨌든 간에. 그럼 63짜리와 65짜리에서 두 개의 존재 비율을 위에다 딱 쓰면, 자, 평균값과 이 녀석의 차이 값이 얼마 나오죠? 63.5에서 62.9 빼면, 어, 0.6 떨어지지. 그게 상대방의 비율. 0.6 있고, 다음에 애와 애 차이는 얼마가 나오지? 어, 3.5 빼면 6 3 1.4 떨어지네. 그렇지? 어, 이게 이 녀석의 비율. 따라서 이두 개의 녀석은 맞죠, 계산? 2.9, 2.5, 0.6, 4.9, 3.5, 63.5, 1.4, 어, 그렇지? 따라서 두 개의 비율은 2로 나누면 얼마가 되냐? 2, 7에 14, 2, 3은 6. 7대 3의 비율이 돼버리겠네 그렇지? 응. 음. 예, 평균 원천는 계산 제대로 한거 맞죠? 음. 그러면 갑니다. 기억 기역, 중성자 수는. 기억은동위원소 정의에 대해서 묻는 건데 양성자 수는 같아. 여기 수는 같다고. 근데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 수 차이가 나는 거거든. 그럼 중성자 수하고 양성자 수 합이 질량 수인데 질량 수가 애가 더 커. 얼마나 더 크지? 이만큼 더 크잖아. 따라서 그 얘기는 뭐? 아 중성자가 오른쪽 녀석보다 왼쪽 녀석이 두 개가 더많구 나도 알수 있다는 거야. 당연히 큰건 확실한 거고. 다음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은 어 1.4 대 0.6이야. 63짜리가 더 많죠? 반대로 썼네요. X. 그치? 세 번째 비교은아요거는 뭐냐 하면 뭘과 화학심량 기본 개념하는 건데 똑같이 1g을 담고 싶은 거야. 그럼 똑같이 저울 모양 방금 위에 문제하고 똑같이 똑같은 1g의 질량을 담을 때 무거운 녀석을 담냐, 가벼운 녀석을 담냐에 따라서 개수가 좀 달라지지. 무거운 녀석보다 가벼운 녀석을 담았을 때더 많은 개수를 담을 수가 있잖아. 그 개념. 따라서 똑같은 1g인데 밑에 거보다 위에 게좀더 가벼워. 그럼 가벼우니까 더 많은 수를 담을 수가 있다는 거지. 뭐. 따라서 이 원자수의 비는 1보다 크다가 당연히 맞는 거죠. 뭐. 그렇그 정도의 개념. 즉 가벼울수록 더 많은 개수를 담을 수가 있어. 요 개념만 있으면 그냥 띵 하고 푸는 게기급복이야 됐죠? 이건 뭐뭐 뭐, 원자량분의 질량 계산하면 안 돼. 다음 넘어갑니다. 예, 9번은 산화하는 반응식 완성하는 건데, 산화하는 반응식의 완성은 기본적으로, 예, 그, 뭐죠? 산화수의 변화, 증가한 산화수 총합과 감소한 산화수 총합이 같다는 걸 활용을 하는 거지. 그럼 잘 보시면 여기서는 철이 있어. 여기다 바로 쓸까? 철은 산화수가 1 증가했어. 산화수소는 안 변했죠? 1, 1, 여기도 1이니까. 산소가 변했겠네. 마이너스 1에는. 그 다음에 이건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 따라서 이렇게 산소가 가면 어, n은 1 감소한 거야. 그럼 요 값이 같아야 되는 거거든. 따라서 아 철의 원자수하고 산소의 원자수가 같으면 돼. 그럼 이거 5,2로 돼 있으니까 이걸 1이라고 한번 써볼까? 그럼 산소 원자 2개거든. 그러면 여기 산소 원자 2개 돼야 되니까 2라고 딱 쓰는 거지. 뭐. 그럼 산소 원자가 2개면 음. 철도 2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 철은 2개면 되겠다. 맞추시고. 마지막 수소 개수하면 은 여기 두개인데 여긴 네개야 그러면 그렇지, 얘는 두개만 있으면 되겠지만. 그래서 개수 맞출 수 있냐? 그 질문이에요. 기억수소는안 변하는 거 확인했고 자, 환원재면 이것도 한정판 거죠. 뭐 되는 거? 환원된 거 찾는 거야? 산화된 거 찾는 거야? 산화된 거. 그런데 이 녀석은 산화수가 감소해서 환원됐거든. 따라서 무슨 제? 그렇지, 산화제 그래서 X. A 더하기 D는 A하고 D 더하면 4네요. 맞고. B 더하기 C는 아, 3이네요. 맞죠? 그래서 답은 예, 기억하고 디귿때는 거예요. 대체? 다음 넘어갑니다. 으흠. 네. <웃음> 아, 바닥상태 나트륨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그 중에서 가나다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라 되어 있네요. 으흠. 여튼 번 음, 에너지 준위는 가가 가장 높다. 나트륨이면 일단 1s, 2s, 다음에 2p, 그리고 3s, 요 위치에 있는 녀석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p 오비타는 어, 그렇지, 여기밖에 없거든. 우리가 배우는 건 2p밖에 안 배워. 3p 모양은 안 나온다 했잖아. 따라서 애들이 둘다 2p, n은 y이고, n은 z인 거지. 그러면 이것보다 에너지 준위가 주니, 더 높으려면 n은 얼마? 그렇지, 3s 대야죠. 더 높으려면 이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음. 그래서 주양자수는 가는 3이고, 나는 이기 때문에 가가 나보다 크다가 맞고. 다음에 니은, 나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여기까지 채우려면 여기는 전부 다두 개씩 채워야 돼. 그치? 따라서 여기도 전자가 두개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두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가 아닙니다. 전자는 두 개. 다음에 에너지 준위는 야, 똑같은 피자나 방향에 관계없이 에너지는 어떻죠? 예, 같죠? 그래서 나하고 다가 같다. 그래서 답은, 예, 기억하고 디귿 되는 거야. 이것도 뭐, 그냥, 얘들 장난 문제죠. 이렇게 해서 우리 10번까지 풀어봤죠. 예, 다음 이제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11번 갈게요. 이제 분자 가나 다를 찾으라는 거죠.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11번은 분자 구조 기본 형태 알고 있냐. 수능이면 이 정도면 1페이지 하단에 나와야 되는데 2페이지 초반이 난. 일단 H2O부터 순서로 대 그리면 H2O는 이런 이런 형태지 뭐. 그렇지? 여기에 비공유 두 쌍이 있는 거고, CO2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산소의 비공유 두 쌍씩 있는 거고, BF3는 중심 원자 붕소에 플로어린 이렇게 세개돼 있는 거고, 플로어린에 비공유 세 쌍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조. 결합 각은 약 14.5, 0 180, N은 120, 그렇 그럼 그거에 따라서 구성 원자 수는 N은 원자 세 개, 원자 세 개, N은 원자 네 개잖아. 그러면 나가가보다 크니까 이 녀석이 나가 되는 거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간데 중심 원자의 원자 번호는 어, 다하고 가 비교하래. 어, 다가 두개 비교. 그럼 중심 원자 산소니까 얘는 탄소고. 그럼 중심 원자 원자 번호는 산소가 더 크니까 얘가 다가 되고 그렇지 얘가 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다가나 순서 됐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기억 가는 H2O냐? 음, 틀렸고요. 결합각은 다는 180도. 이거보다 클 수는 없죠. 그리고 다는 구분형이니까 그래서 맞는 거고. 쌍극자 모멘트는 우리가 극성, 무극성 따질 때 무극성 분자는 중심에 비공유가 없고 주변에 같은 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중심에 비공유 있으니까 극성 분자고 애는 중심에 비공유 없고 같은 거 붙은 대칭 구조니까 무극성 분자. 애도 무극성 분자잖아. 무극성 분자의 경우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얼마? 0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나는 무극성이고 다는 극성이니까 반대로 써야 되겠네. 틀렸네. 그치? 그래서 그 답은 네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렇죠? 다음 넘어갑니다. 12번. 여기 1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고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그래서 꼭 문제를 풀때 이게 물의 자동이온화니까 수소이온농도도 있지만 수산화이온농도도 있거든? 즉 pH도 있고 POH도 있다고. 그래서 가급적 풀때 실수를 좀 줄이려면 pH씨에 있으면 여기 아무 데에 빈 곳에다가 POH도 좀 적어놔. 25도씨에서 이온화상수가 이거니까 두개 합은 14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N은 11이 되는 거고 N은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은 4 이렇게 된다는 거. 됐죠? 자, 그러면 기억 이제 갈게요. 산성 수용액은 산성이라는 건 7보다 작다, 크다. 그것보다도 수소이온이 더 크면 더 많냐 또는 OH-가 더 많냐 이걸로 판단하는 거 판단하는 연습을 좀 훈련을 해놓으세요. 그래야 실수가 좀 줄어드니까. 어쨌든 간에 이두 개는 산성이고 n 는 염기성이잖아. 그렇지이 녀석이 좀더 진하니까. 따라서 두 가지가 맞는 거고. 다해서 OH-는 이거야. 그런데 요거는 POH고 농도 고했으니까 10에 요거 붙여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4승 몰농도다 맞고. 세 번째는 몰수 물었죠. 우리가 몰수는 몰 농도에다가 부피 곱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보다 가가 몇 배인지만 따져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나보다 가가 부피는 반이야. 2분의 1배. 그런데 몰 농도는 수소이온이니까 pH 따지면 되거든. 그런데 pH가 두칸 차이야. 더 진하지 얘가. pH 하나 차이면 농도가 10배 차이. 그럼 두 칸이니까 10의 제곱 해서 100배 차이가 떨어지지. 그래서 농도는 100배. 따라서 몰 수는 몇 배? 예, 50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디급보기는몰 농도가 아니고, 몰 수를 물었기 때문에, 부피 항목 신경 쓰라는 겁니다. 올해, 그 교육청인가? 아니지 모르겠네요. 모의고사에서도 이거 질문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서울시였나? 네, 그거 하시면 실수 없이 맞췄을 거야. 대체? 예. 네, 다음 넘어갑니다. 아, 13번은, 전기분해에서 각각 누가 생기냐는데, 이게 전원장치, 물 전기분해니까 전원장치, 아, 플러스극에서는 산소가 나오고, 마이너스 극에선 수소가 나오고 그리고 발생한 기체의 부피를 봐도 애가 더 많이 생기잖아 그 부피만 보고도 누군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요거 하나에 요거 두 개가 생기겠죠 h2니까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 질문은 뭐냐 하면 플러스 극에선 하나의 산소가 생기고 마이너스 극에선 두 개의 수소가 생기는데 이들의 질량 부른 거야 그럼 수소는 분자량이 2니까 너는 4 이거는 32니까 어32 그렇지. 따라서 32분의 4니까 얼마? 8분의 1. 그래서 2, 2번 묻는 거죠. 뭐 이거 단순한 몰수 계산만 기본적으로 할수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거는. 그렇지? 아주 쉽죠. 어렵기는 뭐. 개뿔 미안해. 다음 넘어갈게. 으흠. 자, 14번은 화학 결합 모형을 보고 이 녀석이 누군지 판단하라. 따라서 N은 전자 두개 잃어서 네온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마그네슘인공고 애는 전자 두개 얻어서 네온 형태를 띠고 있어. 그럼 두개 빼면 누구지? 그렇지 산소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 이거 보니까 애랑 애랑 같은 게 있어. 그거 활용해야지 알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여기 X는 산소였거든. 근데 중심에 있는 녀석은 손네 개, 손을 하나, 둘, 셋, 네개 잡고 있으니까 Y는 탄소고. 그리고 Z는 손 하나 잡고 비공유가 세쌍 있으니까 플루오린인 거죠. 그래서 X, Y, W, X, Y, Z를 다 찾은 거예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X는 산소고 Y가 누구지? 탄소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는 6 그리고 4니까 맞는 말이고. 대체? 다음에 두 번째. W하고 Y는 같은 주기 원소냐? W는 마그네슘 3주기야. Y는, 오케이, 탄소 2주기니까 다른 주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모양 나와 있잖아. 이렇게 요래 돼 있어서 평면 삼각형. 정삼각형은 아니지만 평면 삼각형. 따라서 모든 원자는 동일 평면에 존재한다가 맞는 거지. 입체 구조 뭐 있어? 그렇지. 이렇게 결합한 게 있냐. 다음에 비공유에 이렇게 결합한 게 있냐. 이두개 형태가 보이면 뭐? 입체. 저 형태가 안 나오면 평면입니다 하셔도 지금까지 나온 문제는 푸는데 전혀 애로사항이 없어요.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도 3페이지 1 5번까지1 5번도 포함해서 문제가 쉬워요. 그래서 이게 홀전자 수도 나오고 했지만 이게 왜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봐도 알수 있잖아. 우리가 원자 반지름은 딱 끊어서 금속이 더 커? 비금속이 더 커? 그럼 금속이 더 크지. 2, 3주기에서는. 따라서 비금속 제일 작은 이 녀석이 산소가 되는 거고. 게다가 홀전자 두개짜리니까 그렇지? 그럼 같은 주기 금속에서는 왼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이 커지니까 제일 큰 B가 누구? 나트륨. 두 번째 A가 누구? 마그네슘. 그리고 C가 알루미늄입니다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자, 기억 원자 번호는 C는 알루미늄, B는 나트륨이니까 C가 큰게 맞고요. 이온화 에너지는 요거 물은 거예요. N은 2족이고 N은 13족이거든. 2에서 13갈때 떨어진다는 거.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는 C가 큰게 아니고 반대죠. A가 더큰 거지. 반대로 써놨고. 다음에 디귿.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 이온. 아, 애들이 이온이 되면 아까 말했잖아. 금 원자 반지름은 금속이 비금속보다 크고 이온 반지름은 그렇지 비금속이 애들보다 더 커. 그래서 B가 D가 산소잖니? B는 금속이잖니? 반대로 써야지. 이거 틀렸네. 그래서 너는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입니다. 뭐 전혀 뭐 그렇죠? 다음 넘어갑니다. 예 16번은 어쨌든 뭐 혼합하고 추출하고 따로 뽀 뽑아내고 희석하고 등등에서는 용질의 양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용질의 양을 얼마나 빨리 계산할 수 있느냐가 관건 문제풀 때 이제 뭐 이제 수능 한달 남았으니까요 어 그냥 뭐 설명 쭉다안 하고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거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후딱후딱 치고 갈게요 퍼센트 나오고 용액의 질량 나오면 두개 곱해서 나누기 100 하면 뭐 그렇지 용질의 질량. 따라서 3 곱하기 50 나누기 100이니까 얼마? 아 어, 1.5g이 있는 거고 마지막이 몰농도기 때문에 뭘 수로 바꿔주자고요. 그럼 뭘 수로 바꾸면 화학식량이 60 나왔으니까 아, N은 60분의 1.5 몰이 있는 거죠. 어, 15의 네배가 60이지. 아 따라서 N은 어, 40분의 1 몰이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풀 때는 요거 하나 쓰고 요거 하나 썼겠죠, 아마도. 어이? 그 정도로 써도 나올 정도로 연습해놓으셔야 돼. 그다음에 몰 농도는 아 이거 4분의 3이야, 4, 40분의 3, 아 4분의 3. 4분의 3 곱하기 100 하면은 밀리몰 오케이. 나누기 1000 하면 몰 나오죠. 따라서 100미리에 4분의 3 원래 0, 4분의 3몰 있는 거지, 1000미리에. 근데 100미리니까 얼마? 예, 40분의 3몰 있는 거죠. 따라서 두개 합치면 몇 몰이 있는겨? 그럼 0.1몰. 0.1몰이 있는 거야. 몇 미리에 2 0 0리에 0.1몰. 그러면 몰 농도는 1 0 0 0 l 에 얼마냐 이 뜻이잖아. 따라서 이거 다섯 배 시켜주면 1000이죠. 똑같이 다섯 배 시키면 얼마? 0.5구나 해서 바로 가는 거지 뭐. 기억, 가에 들어있는 A의 양은 40분의 1몰이니까 0.025가 맞고 나에 들어있는 A의 질량은 야, 세배더 많잖아. 그럼 질량도 세배더 많겠지. 따라서 1.5 곱하기 3에서 얼마? 4 5 g 람이 맞고. 다음에 디귿 X는 0.5냐? 그럼요. 계산했잖아요, 방금.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예, 3페이지까지 아휴, 뭐 없죠? <웃음> 예, 아주 그냥 기초적인 것들 위주로 문제를 뽑아냈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예, 이제 드디어 마지막 킬러가 들어가 있는 4페이지예요. 아마 여러분들 뭐좀 하는 친구들은 이쪽 페이지가 제일 궁금하겠죠? 음, 그래서 이쪽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자고요. 17번 문제는 바닥 상태 전자배치를 할수 있냐를 넘어서서 얼마나 빠르게 애를, 애가 누군지 뽑아낼 수 있냐. 그게 관건인 거야. 그래서 2, 3주기니까 일단 익숙한 친구들은 이거 안 그려도 될 거고 익숙하지 않으면 그려놓고 한번 하면 되죠. 뭐 그리는데 시간 뭐 걸리나 이게? 그렇지 거기에서 A는 S오비탈과 P오비탈 전자수가 B가 2대3인 거야. 그러면 일단 2, 3 죽이면 기본적으로 S전자가 3개 이상 가야 되는 거니까. S전자 몇 개? 4개, 6개. 아, 이게 4개고 6개인 거 찾으면. 어, 합치면 전체 전자 10개잖아. 여기 둘, 둘, 여기 쫙다 채우면 누구? 네온 가능한 거고. 그렇죠? 다음에 또 하나. 음, 3배 시키면 얼마죠? 3, 1, 6, 3, 3, 5, 9. 6개, 9개? 그럼 두개 합치면 원자 번호 15번. 그렇지, 인. 딱두 종류가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밑에가 뭐냐 하면 주양자수 더하기 부양자수 합이 3인 걸 찾으라는 거거든. 그러면 주양자수 더하기 부양자수는 복습 N 더하기 L 값을 쓰면 S 오비탈은 부양자수가 0이니까 1 더하기 0, 1. 2 더하기 0, 2. 3 더하기 0, 3 떨어지고 P 오비탈은 부양자수가 1이니까 2P, 2 더하기 1이라서 3. 그다음에 3P, 3 더하기 1이라서 4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아, 2P 오비탈과 그다음에 3S 오비탈에 있는 전자 개수 묻는 거죠. 뭐. 그래서 만약에 네온이면 2P에만 6개 채웠으니까 6이 딱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인이면 여기 6개 채우고 여기 2개 채웠으니까 얼마 8 떨어지는 거지. 아직 누군지는 내가 모르겠어. 이걸로 결판이 안 나네. 그럼 B는 야 이게 6개래. 어 여기야. 바닥 상태로 전자 채우면 이렇게 6개 채운 거야. 여기는 채우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만 여섯 개꽉 채웠으면 어, n 는 확실하네. 너는 네온이야. 오케이? 그럼 애가 네온이니까 N은 싹싹싹 치워지는 거지 뭐. 대체? 따라서 N은 기억은 얼마 나오지? 얘 2분의 3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온일 때 이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C는 어, 세개 다섯 개근데세개면 P오비탈의 전자를 못 채우니까 음, 6개, 열0개로 가야죠. 그럼 원자번호 몇 번? 16번 황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럼 황은 요 위치에 있는 녀석이거든.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면 요거 다 채우고 여기도 다 채웠겠네. 따라서 여섯 개두개 채웠으니까 티켓은 얼마? 여덟 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스피드가 한 건인 거야. 이거는 알겠지? 응. 그래서 17번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안 나오면 나머지 문제 푸는데 시간 세이브가 조금 그럴 거고요. 그래서 전자배치 같은 용어는 할줄 할 아는 거 넘어서서 속도.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전자배치가 양자수의 이름을 쓰고 나왔을 때그 의미가 각각 무엇인지. 우리가 수능 4, 칠때 한번 정리했었었잖아. 그치? 어이? 그것까지 함께 좀파 놓으면 좋을 것 같아. 기억. 삼주기 원소는 요두 가지죠.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땡. 기억은 이분에선 맞죠. 니은은 8, 디귿은 8이니까 너도 맞죠. 그래서 17번은 니은하고 네, 디귿이 답이 되는 거야 대체 죠 다음 넘어갈게요. 지울게. 아, 이제 18번 중화반응인데 아 이가가 이 없어서. 그러니까 중화반응은 문제를 딱볼때첫 번째 어? 이가 있어? 없어? 빨리 찾는 거야 그래서 이가가 있으면 양이온의 전화량 총합과 음이온의 전화량 총합이 같다. 그걸로 문제 푸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가에서도 양이온이 이가냐? 음이온이 이가냐? 그리고 이가가 한 종류냐? 두 종류냐? 그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가가 없어 일가야 그럼 뭐?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같다 그거 하시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구경꾼 이온은 넣어준 부피의 비례 즉 CL은 30mm 10mm니까 CL은 여기다 쓸 거야 3대 1로 있고 Br, HBR은 15-10이니까 15-10 대 3대 2로 있고 NA 구경꾼 이온 20-10이니까 2대 1로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다음에 알짜 이온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즉 중성이면 H 없고 OH도 없고. 산성이면, 이건 안 넣었죠? 산성이면 N은 있는데 OH가 없고. 염기성이면 H가 없고 OH가 있고. 요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근데 주어진 자료가 NA와 H의 몰농도 합이거든.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몰농도가 아니고 몰수니까 이들의 몰수를 밑에다가 한번 써보면,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잖니 상대 값 그대로 쓰자고. 따라서 전체 부피가 50, 이거 3이니까 150. 그다음에 이거 25 곱하기 6이니까 얼마? 25, 6이면 어, 150. 이거는 x 에요20 더하기 X 곱하기 5니까 얼마? 100 더하기 5X가 이렇게 떨어지죠. 거기에서 애는 어, 어, H가 없어. 이두개 합이 150인데 H가 없으니까 애가 150. 됐죠? 야 이거 부피에 비례한다면서. 따라서 20에 150이니까 10은 75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됐죠? 자, 다음에 N은 이거 두개 합쳐서 150인데 얘가 75니까 아, 네가 75. 됐지? 그다음에 X는 X로 표현해 볼까? 10mm에 75가 있는 거야. 10mm에. 그러면 1mm당 몇개 있는 거지? 7.5개 있는 거죠. 1mm에 7.5개. 야, 그럼 2mm면 7.5 곱하기 2. 3mm면. 7.5 곱하기 3. 그럼 X밀이면 7.5 곱하기 X. 이렇게 딱 있는 거지. 됐 네. 그래. 계속할게. 응. 어, 응. X 구했네? 바로 맞잖아. NaOH가 7.5X인데 이두개 합친 값이 이거야. 그런데 n은 없잖아. 아, 이 녀석이 이건 거네. 7.5X가 이거하고 같은 거야. 그럼 이거 싹 넘기면 2.5X는 100 떨어지니까 X는 자동적으로 나오네요. 40이라고. 니은 바로 나와버리네. 장난이죠. 뭐, 그치? 그 다음에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화량 총, 아, 개수가 같아야 돼. 1플러스 1마이너스 밖에 없으니까. 전화량 보존 따라서. 그럼 여기에는 CL이 150. 그럼 10mm니까 얼마 있어? 3분의 1, 50이 있는 거고. 됐죠? 여기도 이거 합과 이거 합이 같아야 돼. 그럼 N은 얼마? 150. 됐지? 그럼 15mm에 150, 10이면 100이 있는 거지. 뭐. 야, 이것도 할수 있겠다. X가 40이잖아. 그러면 4 2면 4, 5, 20, 요거 300인가? 그렇죠? 그러면 NA가 양이온이 300, 음이온도 300돼야 되니까 이거 OH가 150이 있는 거겠네. 음, 끝났어. 아, 조금, 조금 여기서 한 단계. 이때 OH-의 몰농도가 얼마다라든지 다른 조건 좀 줬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문제가 너무 기본적으로 나왔어요. 몰농도비는 HBR은 15mm에 BR이 150개가 있죠? 따라서 1 5 m 리에 150이니까 1 m 리당 10이 있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NaOH는 2 0 m 리야 10미리에 75개가 있는 거야 1 0 m 리에 75개니까 1 m 리당 7.5개가 있는 거지 뭐 그래서 10대 7.5니까 2.5로 나누게 되면 4, 3 떨어지겠네 맞네요 다음에 이귿 생성된 물의 양은 야 150, 150이니까 간은 150개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단은 300에다가 이거 150이잖아. 그럼 염기를 150, 산이, 어, s o r r 산이 150, 염기가 300이니까, 그렇지, 150 생겼겠지, 뭐. 그래서 발생한 물의 양은 갖다가 맞지. 그래서 기니디가 다 맞는 거예요. 대체? 아, 이게 18번. 18번보다 19번이 좀더 어렵죠. 음. 19번 넘어갑니다. 예, 네, 19번은요, 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다라는 생각은 잘안 들어요. 왜냐하면 주어진 조건 가지고 그래서 이걸 거야 하는 것보다도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좀 따져야 될 따져 따지도록 좀 문제를 해놨거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야 원소는 세 종류야 원자는 세 개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상대값이니까 이게 상대값이라는 건몇 배냐 그몇 배냐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19번은 두 가지 형태로 문제를 풀 건데 셈이첫 번째 방법 아마 이거 많이 했을 거야. 이기인데 옥텟 규칙 만족하면 CNOF. 거기에서 원소 세개 가지고 원자 수세 개, 즉 여기서 원자 하나씩만 뽑아서 나올 수 있는 분자 구조를 예측해서 따다닥 맞춰보는 거야. 그리고 N은 XY, 에도 XY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 그러면 연습 하나 해보면 가능한 게 뭐가 있어? 첫 번째가. 그렇지? C 하나, 에 산소 하나, 풀 오린 두 개, c o f 2 요거 가능하죠, 그렇지? 그럼 COF2는 구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비공유, 비공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치? 그럼 공유는 4개, 비공유는 3, 2, 6, 8이니까, 그때 요 값은 2가 될 거야. 됐죠? 첫 번째 케이스 2. 그럼 그거에 5분의 6배니까, n은 얼마? 5분의 5, 6이 12가 돼야 되는 거지. 그게 공유는 5개, 비공유는 12개. 따라서 이런 케이스가 되면, 나는 공유가 5개, 비공유가 12개 돼야 되는데, 원자 꼴랑 네개 가지고. 근데 잘 봐봐. 비공유는 플로린이 세개 애가 두개 애가 하나거든 그럼 이네개를 전부 다 플로린으로 채우면 채워야지 겨우 비공유를 12개를 맞출 수가 있어. 따라서 이런 케이스면 X, Y 없어. 플로린만 네개 있어야 되는 케이스야. 그렇지? 따라서 아, 첫 번째 X. 이런 거 하나. 그렇지?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또세개 뽑아 서할게뭐 있어? NOF 있죠? NOF. 혹시 그러면 NOF인가? 그럼 NOF는 구조가 N에 산소 두개 잡고, 요거 잡고, 비공유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니까, 공유가 세 개, 비공유가, 그렇지, 여섯 개니까, NOF도 요 값은 2가 떨어져. 그럼 그거의 5분의 6배니까, 똑같이 공유 5쌍 비공유 1 2쌍인데 마찬가지로 이게 NOF면 플로린만 4개 있어야 돼. 원자 네개니까 따라서 너도, 그렇지, 탈라 그럼 세 번째는 뭐 있어? 세 번째는? 원소 세개 가지고 맞추는 거? 그렇지. C, F, N. F, C, N이 있는 거죠. F, C, N. 그래서 탄소가 플로린 하나 잡고 질소 세개 잡고 여기에 비공유 셋, 여기에 하나. 이렇게 하게 되면 공유 네 개, 4개, 비공유 네 개니까 이 값은 자동적으로 1이 되고. 그렇지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되죠? 예, 5분의 6이 되겠죠. 그럼 비공유 여섯 개, 원소는 두 종류인데 비공유 여섯 개, 그 다음에 공유는 다섯 개. 두 종류의 원소 가지고 공유 다섯 개를 만들려면 중심원자 하나짜리는, 탄소, 중심원자 하나짜리는 비 공유가 네 개밖에 안 나오거든. 그런데 공유가 다섯 개라고 했으니까 이걸로 할수 있는 상, 중심원자는 한 종류가 아니다. 하나가 아니라는 거지. 따라서 이 경우에 나는열 중심원자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딴 녀석을 이렇게 똑같이 잡아야 되겠지. 그 상태에서 공유가 다섯 개거든. 그럼 공유가 다섯 개면 여기에 두 개씩 넣어버리면 어떤 케이스 있죠? 예, N2O2처럼 이런 케이스 있죠. 근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N 두 개의 산소 두 개인데 문제는 이 새끼가 F하고 C하고 N이거든. FCN. 그럼 거기서 한 새끼를 뺐는데 그게 질소하고 산소 돼야 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렇 어, 그래서 그리지 말고, 야, 여기서 내가 두개 뽑아가지고, 어, 원자 네 개로 요걸 만들려면, 뭐가 있지? 탄소 중심 났을 때, 예, 탄소를 중심 놓고, 다음에 플로린 붙인 케이스. 그래서 여기에 비공유 셋, 셋 해서 공유 다섯 개, 비공유 여섯 개. 그래서 5분의 6 맞추는 게 있고, 다음에 또 요것도 있죠. N2O2, 아, N2F2. 그래서 요거 요거 이게 붙여버리면 여기 들어가게 되지. 그럼 이 경우는 공유가 4개밖에 안 돼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누구다? 아, C2, F2구나. 흔히들 안 나오는 분자구 중 하나죠, 요즘에는. 아, 요즘이랜다. 교과서 바뀌고 나서는. 탄소화합물 쪽이 좀 빠져서. 근데 뭐 그리면 되죠, 뭐. X, Y. 이게 X, Y니까 Z는 뭐가 되는 거야? 어, Z가 어, 질소가 되는 거야 그럼 Z가 질소가 들어가거든. 그럼 질소 들어가서 x, y, 둘 중에 하나 붙여서 똑같이 4개인데 그 값이 10이야. 요거의두배요게 2가 되는 거. 그럼 방금 하나 그렸잖아. 요거네 그렇지? 공유 몇 쌍, 몇 쌍, 비공유 몇 쌍, 3, 2, 6, 7, 8, 8, 8 쌍. 딱 떨어지잖아. 그래서 N은 누구? N2에 그게 사실상 19번 문제는 분자 구조를 기본적인 거 암기를 많이 한 친구들은 어 탁탁탁 탁넌 이거겠지, 이거겠지, 이거겠지 넣어보면서 사사삭. 할수 있을 거야. 이렇게 다안 그려보고도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서 스텝이 좀 꼬인 친구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해. 이거는 19번 같은 경우는. 여튼 일단 문제부터 먼저 풀죠. 뭐. 가는 구분형이냐? FCN 직선이니까 구분형이 아니죠. 무극성 공유결합은어 여기에는 없죠. 근데 여기는 CC 사이, NN 사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가 맞지. 무극성 분자 묻는 게 아니고 결합 묻는 거야. 주의 깊게 보시고. 다음에 다중결합이 있는 건 여기 3중, 여기 3중, 여기 2중이니까 두 가지가 아니고, 그렇죠. 세 가지. 그래서 답은 ᄂ 하나가 맞는 거예요. 됐지? 아, 네, 요거 지울게요.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좀 다른 방식으로. 그리는 연습한 니다뭐 문제가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연습하나. 아? 가한번 그려볼게. 가는 원소는 세 종류인데, 원자도 세 개면, 음, 그렇지. 하나, 둘, 셋 나열을 하는 거야. 그 상태에서 좌우가 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있죠. 맞지? 단일 이중 이런 케이스. 오케이. 또 뭐가 있죠? 이렇게 해서 원소 세 종류의 원자 수세 개면 음. 단일에 이렇게 삼중 붙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 음. 아또 어, 뭐가 있을까요? 요거에서 중심 원자 하나에서 총세 개. 어, 아 아까 C, O, F2는 안 되는구나. 원자수 3개니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오는구나. 아이 바보. 아쌤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이제 생각이 났네. 어쨌든 가는 이두 종류밖에 안 나와. 그럼 이두 종류에서 옥텟 만족하면 하나, 둘, 셋, 하나, 여기 하나, 둘이니까 N은 얼마? 3분의 3분의 6에서 2가 떨어지고 N은 하나, 둘, 셋, 하나니까 그 값이 1 떨어지는 거지. 그럼 그거의 두배이기 때문에 나는, 나는 어 요곳에 아 5분의 6배니까 첫 번째가 어 5분의 12냐? 그런데 원자 네 개인데 5분의 12를 만들 수는 공유 어 이걸 비공유를 1 2개 만들려면 올리플로린만 네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이 그렇지? 따라서 아 가는 이 녀석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걸 5분의 6배 시켜버리면 비공 공유 다섯 쌍 비공유 여섯 쌍 공유 다섯 쌍 비공유 여섯 쌍 그럼 거기에서 원자 네개 가지고 이렇게 맞추면 공유가 다섯 쌍이니까 중심 원자 하나 가지고는 안 되거든. 최소 두 개는 있어야 된다. 그치? 그럼 그 상태에서 일단 이렇게 원자 네 개를 나열을 하고. 비공유가 여섯 개 되도록 맞춰 놓으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여섯 개 됐죠. 그다음에 공유가 다섯 개 되도록 맞춰 놓으면 아탄소에플로오린두 개. 그래서 나도 완성된 거고. 그렇지? 다는 아이 녀석의 두 배인 거야. 그럼 이 녀석의 요 값의 두 배니까. 다 같은 경우는 요게 2가 나오면 되는 거지. 그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X가 누구야? Z가 누구야? Z가 질소였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질소 가지고 원자 네개니까 음, 네개 맞추시고, 에? 됐죠? 그 다음에 질소는 손세개 잡으니까 사이 하나 집어넣으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넣어서 그려보시면 또 금방 나올 거예요. 알겠지? 음. 그래서 19번 같은 경우는 세번 그냥 이렇게 풀었어. 또뭐 예측해서 멸 야, 가가 세 종류 나오는 줄 알았거든 처음에. 어? 이거 세 종류인가? 근데 이걸 못 봤어. 원자수 세 개면 C, O, F2는 안 되는 건데.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어, 예를 한 가지 잘못 들었네. 응? 하여튼 그거 참고하고 여기까지 19번 넘어갈게. 다음. 마지막 20번. 이것도 뭐 기존에 나오는 형태죠. 어쨌든 A하고 C의 개수는 같대요. 그럼 그걸로 첫 번째 알수 있는 경우 전체 변화량은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주어진 게 전과 후 나왔는데 전에는 질량, 질량. 그리고 밀도, 후에는 부피, But 뭐 뺏셈이고 뭐고 차이값, 전체 부피 변화 이런 거 지금 이 상태로 못 구하는 거지.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어. 그리고 개수 봤을 때 B의 개수가 1이거든. 그러면 A가 1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A가 더 많이 사라지는데 여기 주어진 자료가 질량이기 때문에 오이. 오씨. 이것도 내가 뭔가 할 수는 없어. 오케이? Okay? 저 개수비는 몰수비니까. 따라서 내가 쓸수 있는 건 1번. 이 밀도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그러면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첫 번째 1번. 평균 분자량으로 해석할 거냐? 쿵, 트푸 이게 4대3 있는 게 아니고 4g, 3g이니까 평균이고 나발이고 할게 없죠. 다음에 2번. 전체 부피 한번 계산해 볼 거냐? 전체 부피 계산하려면 질량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렇지? 어, 가능한 게 있네요. 실험 1과 실험 3. 실험 1과 실험 3. 왜냐하면 실험 1에 전체 기체의 질량 7g, N은 14g 나왔잖아. 그렇지? 밀도도 4하고 5라고 이렇게 나왔고. 따라서 2번 활용할 수가 있는 거네. 그렇지? 3번 전체 질량은 그냥 나와 있으니까 쓸 필요가 없을 거고. 그래서 요거 2번 전체 부피 계산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전체 부피는 두 가지.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니까 밀도분의 질량. 오케이. 4분의 7. 다음에 밀도분의 질량. 5분의 7이 14. 해서 두 개를 나눠 버리면 7 24 떨어지니까 아, 5대4 28 떨어지네. 그래서 5대 8이다. 음. 그래서 여기 다씁니다 전체 부피는 얘는 아, 지금 계산 한번 맞춰 놓 방금 봤지? 4분의 7 5분의 14, 7, 이 14, 5분의 4니까 5 떨어지고 8. N은 어, 5고 N은 8이다. 그럼 이제 뭐가 보이느냐. 짠 하고 짠 하고 이 실험 2 빼고 A하고 B하고 합쳐서 전체 부피는 뭘 수니까 5개가 있고 8개가 있어. 이거 4g, 3g 넣었더니 5개고 12g, 2g 넣었더니 8개. 그러면 기본적으로 4X개, 3, 4X개, 12X개, X개, 3X개. 그렇지? 그리고 3화에게 2화에게 해서 각각 몇 개인지 뽑아내줘도 되고 또는 뭐 이거를 전부 다세배 시켜서 똑같이 맞춰놓을까요? A의 진량을 12g으로 세배 그럼 애도세배니까 3, 3은 9. 그렇지? 그럼 이거 세배니까 5, 3, 15. 그러면 A가 똑같이 12g 있는데 B를 내가 7g을 더 넣었더니 B7g을 더 넣었더니 여덟 개가 15개로 7개가 증가했더라. 7g이 B7개. 그렇지? 그럼 B 하나는 1g. 그래서 b가 3개. b가 4개 b가 2개. 됐죠? 합쳐서 다섯 개니까 a가 2개. 아, 4g 두 개. 그럼 너도 두 개. 그럼 세 배니까 여섯 개. a 두 개가 4g이니까 a 하나 무게 2인 거고. b 세 개가 3g이니까 b 하나 무게 1인 거고. 이런 것도 더불어 내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뭐. 됐지? 어. 야, 그리고 이제 이거 하는 거네. b보다 a 개수가 같거나 커. 그럼 한정반응물 A조금이니까 A가 다 사라진 거지 뭐. 그렇지? 응, 그래서 A가 다 사라졌거든. 자, 그리고 여기도 응, A가 다 사라졌거든. 그럼 둘다 똑같이 A가 사라진, 사라진 거야. 둘다 똑같이 A가 사라진 지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볼수 있는 것이 여기 부피하고 여기 부피는 같은 부피가 아닌데 이두개 부피를 내가 맞춰줄 거야. 어떻게? 이거지 뭐. 실험 12잘 보시면 12잘 보시면 a의 양은 같은데 b를 놓고 있잖아. 첨가 반응 형태지 뭐. 그렇 따라서 a 차 a는 없는 상태에서 b만 한개더 집어넣었거든. 이런 개념인 거야. 반응 후에 c 있고 c 있는데 c의 양은 같다니까. 그럼 실험 1보다 실험 2가 b가 한개더 들어갔어. 그랬더니 전체 부피가 4에서 5로 한개더 증가했지. 아, b가 한개더 들어갔더니 4가 5 됐어. 그러면 이 값이나 이 값이나 같은 값인 거예요. 같은 값. 오케이. 따라서 아 2, 5, 여기서 5리터면 여기는 4리터인 거고 네가 5리터고 너도 8리터 같은 스케일로 다쓸수 있다는 거. 됐죠? 끝났네요 뭐 이제. 그럼 뭐 하냐고? 자자자자. A가 두개 사라져. 아 지금 자, 자, 자, 자, 자자는 뭐냐. 음. 뭐 끝나긴 뭐가 끝나. 잠깐만. 전체 부피가 아 이거 쓰면 되겠죠. 전체 부피. A가 두개 사라지면 5리터가 4리터로 전체가 마이너스 1된 거야. 그럼 변화량 나왔잖아. 짠짠짠. A가 두개 사라지면 전체는 마이너스 1. 전체가 마이너스 1이면 A는 두개 그래서 small a는 2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고. C의 분자량도 계산 다할수 있겠다. 그치? 그럼 밑에는 개수비가 2대 1인데 여섯 개두개 넣었으니까 B가 다 사라졌지. 그럼 B 하나 사라지면 1 빼라. 그럼 B 두개 사라지면 2 빼라. 전체 8에서 2를 빼면 X는 얼마? 6 떨어지는 거지. 질문이 뭐야? a분의 x? a는 2, x는 6. 그래서 3, 답은 3번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야. 첫 번째 밀도 처리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실험이 빼고 실험 1과 실험 3에서 이렇게 개수를 좀 뽑아내줄 수 있어야 돼. 전체 부피 이용을 해서. 그럼 그다음부터는 일반적인 문제.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이거다. 주의사항. 여기 부피와 여기 부피가 같은지 몰라. 내가 지금 배수 5대 8로 놓으니까 우연찮게 5하고 4하고 이게 5L, 4터로 스케일이 맞춰진 거야. 우연찮게. 그럼 그게 안 맞을 땐 너희들이 맞춰놔야 돼. 그건 뭘로 맞춘다고? 그럼 이걸로. B가 1더 증가했거든. 그런데 여기도 1더 증가했네. 아, 같. 우연찮게 5, 8로 놓으니까 맞은 것뿐이었어. 이게 만약에 안 맞았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게 난 10으로 뒀고 계산을 이걸 16으로 둔 거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애가 2, 3이 아니고 6이었고 애가 8이었던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B를 두개더 넣었더니 여기서는 응, 1이 증가했어? 아, 2대 1이구나. 그럼 이걸 전부 다 반으로 까야지. 또는 이걸 두배로 한다든지. 알겠니? 그 과정이 있어야 돼. 우연찮게 5, 8로 맞은 것뿐이야. 그렇죠? 세 가지 이거 하나 그래서 V 구하고 자 A, B 합쳐서 부피 그거에서 각각 몇 개인지 구하고 그다음에 여기 부피와 여기 부피 여기 부피와 여기 부피의 스케일을 맞추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그나마 여기 서 10월 서울시 교육청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좀 있는 게 이거 20번이니까 그나마 좀 있는 건 예, 우리 20번 풀었어요. 예,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 마무리 잘 하시고 그렇죠. 어, 이제 수능 준비 남은 한달 동안 열심히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시험 본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설 끝! 음.